샷을 쓴 듯한 샷을 쓴 듯한 지을을 거라 생각했어 온 세상이 희미하게 을어을쓴 듯한 샷을 쓴 듯한 샷을 난네 맘을 다칠까봐 두려워했었고 나를 그대로 그쳐 니는이빛라에난다신 없었어 날 생각하지만 는 번만 넌 네게서 배워간 거야 내 슬픔과 한숨 눈물부터 지독한 욕심도 o a m e o n e 빛 e l l be all a l o 리 e So 었어 바보처럼 난 너만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 온 세상이 다 거짓을 얘기도 너는 진실할 줄 알았어 더 이상 날 보지마 지어들을 그는 에때숨쉴수 없는 걸 나예요 날라야널 닮아가지 말라는 것만 너네에게서 배워 던 거야. 내슬스과가할성공지속한 욕심도, <목소리도> <할수 없는 목소리도> <지구의 목소리도> I want to never let you die To make it down, never let you know My l o v w l b the o n l one Fun, you c a n go be crazy